안녕하세요 일어서라 김설아입니다 오늘은요 말을 진짜 빨리 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말을 빨리 한다 그런데 내가 말을 더듬는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요. 말 빠르신 분들에 대한 영상이었어요. 어, 말을 빨리 하시니까 좀 천천히 해보셔라 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좀 삼각형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메트로놈을 좀 틀어놓고 천천히 말씀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어떤 분들이 말을 좀 빨리 하실까요? 말을 빨리 하시는 분들은 어떤 특징을 볼까요? 한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발음이 뭉개집니다. 왜 발음이 뭉개질까? 이거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 레, 미, 파, 솔라, 시, 도까지 쳐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잖아요. 도에서 도까지. 빨리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도도! 해서 끝내버려요. 그리고서는 듣는 사람한테는 그냥 들었지? 듣는 사람 뭔가 들은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중간에 뭔가 있었나? 라는 착각이 드는데 막상 말한 분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레미파솔라시까지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듣는 사람에게 알아서 듣기를 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라는 말이 있으면 그러니까, 근까 이런 식으로 중간이다 생략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말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혹시 내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는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또? 하나 말을 빨리 하시는 분들 중에 이중언어에 노출되신 분들도 꽤 많아요 한국어 만큼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보통 말을 빨리 하십니다 한국어를 말을 하면서도 동시에 계속 영어가 생각이 나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영어를 한쪽 언어를 계속 차단을 하면서 말을 하려고 나도 모르게 말이 빨라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영어 생각하고 한국어 생각하고 영어 생각하고 한국어 생각하고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사고 일어나다 보니까 말이 점점 점점 빨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중언어를 사용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천천히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말을 빨리 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저는 파도에 비유하고 싶은데요. 파도가 잔잔한 파도입니다. 큰 파도 아니고 단잔한 파도처럼 말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때 나타나는 문제점 중 하나는 말의 운동성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발음도 요 정확하게 움직여야 하는 그 끝점을 움직이지 못하고요. 호흡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그 끝점을 가지 못하고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억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끝점, 커다란 움직임을 갖지 못한 채 자잘하게 호 호도 볼륨도 목소리도 작은 채 말씀을 하는 특징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말빠름증 말을 빠르지 않게 할수 있을까 반대로 생각하면 좋겠죠 큰 파도처럼 말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파도가 어떻게 치죠 큰 파도는 한번에 싹 몰아서 덮쳐 버립니다 이런 말의 특징을 하나씩만 가진다면 여러분도 말 빠르게 하는 거를 조금 천천히 할수 있게 되실 거예요 제가 그 연습 방법으로 세 가지를 꼽아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호흡을 크게 한다 두 번째 발음을 꼭꼭 씹어 한다 세 번째 말에 악센트를 준다 자 그럼 이세 가지를 한번 저와 같이 연습해 보시도록 할까요 자첫 번째 호흡을 크게 한다. 네 말하기 전에 호흡을 좀 크게 해보세요. 한번 더. 네뭐 흉시 코흡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말을 하기 전에 호흡을 크게 들이마시면 그만큼 쉴 수가 있어요. 그만큼 포즈를 갖습니다. 그만큼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호흡을 크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발음을 꼭 꼭 씹어 한다. 발음을 꼭꼭 씹어 하면은 얼굴에 움직임이 생깁니다. 오아이에우우 네, 이렇게 얼굴의 끝점으로 움직여야 하는 시간을 또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음을 꼭꼭 씹어 하는 게 중요하고요. 어, 제가 연습 문장을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저랑 같이 발음을 꼭꼭 씹어서 한번 해볼까요? 공간 지각 능력이 떨어지면 공간 관계나 공간 위치를 감각을 통해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제 친구가 이 발음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도 적어놨어요. 공간 지각 능력. 네, 이 발음 좀 어렵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강조할 것은? 확실하게 강조한다. 네, 확실하게 강조하는 거는 큰 파도가 치는 거랑 같아요. 빵! 치고 나면 여유가 생깁니다. 내가 그만큼 힘을 줬기 때문에 쉬어야 되는 그 포즈를 확실하게 지킬 수 있어요. 자, 예문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강조를 확실하게 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곧 할로윈인데요. 제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요 말 빨리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말빠름 증을 영어로 하면 클러터링 입니다 말 더듬의 한 유형으로 분리가 될 만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말을 빨리 하면 유창하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비유창성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내가 강조할 부분 정확하게 짚어 줘야 할 부분 호흡을 해야 할 부분을 놓치지 않고 하나씩 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말을 유창하게 이끌어 낼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을 빨리 하시는 분들은 내가 말을 빨리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빨리 하는 거거든요 주변에서 말 빨리 하는 분들을 본다면 꼭 이야기를 해주세요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아니면 일어서라 영상을 한번 제시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은 더 나은 날을 꿈꾸며 자신감을 갖고 일어서라